오늘 편안한 차림이 편안한 분위기에 저까지 편안해지네요 아 그래요? 어제 중요한 촬영이 끝나서 마구마구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짜장면이랑 김치볶음밥 먹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커피에다가 에이스 하나 먹어봐? 싶어가지고 <웃음> 짜잔! 커피 에이스 혹시 몰라서 고래밥 혹시 몰라서 크런키 다이제스티브 미니 다이제스티브 쌀노별 <웃음> 음. 아 진짜 제가 이 에이스랑 커피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이번에 식단하면서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음. 아 너무 맛있다 이거죠 이거죠 이거 너무 오래 담궈놓으면 은 에이스 반으로 부러지거든요 음, 음 집에 땅콩버터가 없어요 음. 땅콩버터 완전 좋아하는데 에이스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적셔가지고 음. 이, 이게 부러지면 안되는데 끄트머리가 아주 위험 구간입니다 신중히신중을 기해야 될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힘 조절 그렇지. 그치 오케이 아 괜찮네요 언니 언니는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주세요 제 심장 언니 미모 때문에 제심장이 아. 오늘 얌꾸덜 설레게 하려고 언니가 10초만에 화장하고 왔거든요 아, 네. 내일은 9초로 한번 줄여볼게 두개 두개 사이즈? 오! 에이스 으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 뜨거운 믹스커피에다가 에이스를 반정도 담그잖아요 그럼 에이스가 커피에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그 부드럽고 러 약간 달콤한 믹스 커피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흡수를 해요 반 정도가 흡수가 되면 반은 약간 부들부들 물컹물컹해지고 반은 바삭바삭해져요왜 우리가 시리얼 타먹을 때 눅눅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바삭한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반이요 눅눅과 바삭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맛이 나면서 과자의 담백함 그리고 좀 달달함 쌉싸름함 이런게 막 어우러지잖아요 아 맛있어 임대님 <목소리> 에이스는 커피보단 초코우유나 딸기우유에 찍어 먹어야 맛있대요 특히 밤에 커피 먹으면 안 좋대요 아니요 제가 이거 먹기 위해서 오늘 커피 안 마셨다고요 음. 인간적으로 드시고 싶죠 <웃음> 이마다 알잖아 <웃음> <웃음>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지만 당황하진 않지 에이스는 살아남았어 커피는 커피는 어차피 여기는 부재료적인 거예요 에이스가 무사하다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처리 끝카야찜 먹어봤는데 저는 카야찜 별로 맛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빵에 버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와 음. 이 조합을 찾아낸 사람 진짜 미식 천재예요 음. 다 먹고 나서 마무리로 또한 모금 커피를 마셨을 때 지금 커피가 왕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개세개 도전 저 좋아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알려줬었는데 한국올때보다 믹스커피 쟁여갔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세계에서 되게 유명해요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믹스커피예요 근데 에이스까지 먹었다? 아, 그럼 이제 끝난거지 음~~ 에이스가 기름이 많아서 살 진짜 많이 찐다 아, 그래서 맛있구나 괜찮네요 오늘 어차피 짜장면도 먹었고 딤섬도 먹었고 김치볶음밥도 먹은 날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까지께 흡수량이 정해져 있겠지 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자기가 생각하는 저장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과도하게 더 넘어서 먹는다면 저장하지 못하고 내보내겠죠 음? 어연무나 맛있어 시음 이제 고작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아 에이스 하나가 이거밖에 안 돼. 이번에는 네 개. 언니 믹스 커피 연어 커피 아니면 노란 커피예요? 이거. 루크스 나이니가 뭔가 그, 그런 커피예요 제가 지인분 되게 놀러 갔을 때 커피를 주셨는데, 카페 라떼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 찍어가지고 사놨었는데, 제가 요새 아메리카노만 먹어가지고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사... 어머! 큰일 날뻔했어요. 에이스를 많이 적시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과자가 점점 흐물흐물해져서 커피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날뻔했다. 레이스는 이렇게, 옆으로 뜨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뜨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위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부분 이안 찢어져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단 게이에요이에요 짜잔. 훈련했어요. 음, 충분히 죽신 다음. 아주 이거 무 머리야 응?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폭주~~ 아유 이번에는 다이제스티브 근데 어릴 때 제가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안 먹은지 너무 오래됐어요 최근에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응 음. 열량 100칼 국화를... 아. 이거지, 이거지. 이 은은한 갈색빛깔. 통밀 13%. 네, 어? 통밀이 들어가서 건강해. 음... 이거끌거끌거리는 거친 달달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자상한 면모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 음, 다이제스티브는 통밀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밑에 과자 부분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요 씹었을때 거끌거끌 거리는 느낌 있는데 그때 초코가 감싸주면서 그리고 이 초코도 정말 이 비율이 적당량이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에 느껴지는 그 단맛이 기분 좋게 딱 만들어주잖아요 느껴지죠 거칠음 음 맛있다 음, 어릴 때 먹던 딱그 맛인데 와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이스랑은 다르게 다이제스티브는 너무 매력이 강해 그래서 하나를 먹었는데 바로 약간 탁 질리는 타입이야 <웃음>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네요 아.. 질리는 맛 한.. 한두 달 뒤에 생각날때또한개 먹고 한두 달 뒤에 생각날때또한개 먹고 거의 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너무 달달함을 느꼈을 때? <웃음> 짜란 고래밥은 좀 짭짤해요 물론 이제 손으로 먹어서 손가락이 묻어있는 양념을 쪽쪽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마셔서 먹는 타입이에요 <웃음> 왜 고래가 새우 같은 거 먹을 때왕 먹은 다음에 입에서 물을 다 빼내고 또왕 먹고 하잖아요 일단 그냥 고래가 된 것처럼 음, 그렇게 맛있는 거죠 응. 얘들은 이제 새우 새우 크릴새우같은 느낌으로 귀유가 음. 아, 귀여워요 <웃음> 음,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입이 짧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아. 딴거 먹고 싶네. <웃음> 이쯤 되면 이제 과자 먹다가 약간 밥 종류 이러고 막 땡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먹으면, 음, 맞아. 좀 질리는 감이 있죠. 근데 고래밥은 진짜 너무 맛있다, 그쵸? 맛있다. 음. 이 미니 다이젠은 솔직히 다이제는 똑같으니까. 패스. 아, 김치찜 먹고 싶어요. 김치찜. 아, 제가 엊그제 이 잼은 햇님님 먹방을 보다가. 김치찜 드시는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땡겨가지고 새벽에 김치찜을 했잖아요. 저는 먹지 않지만 대리 만족으로 해가지고 대돈님을 줬어. 야,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웃음> 김치찜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음, 안 돼. 우리 아까 뛴거다 날라가요. 그거는 괜찮아. 아까 그래도 그만큼 뛰어주니까. 김치찜 먹고 싶. 하나 방송으로 갔다올게 갔다와요 크런키. 크런키 크런키 맛있어 음 저는 식감이 노예거든요 근데 크런키를 좋아하는 건그 초콜릿 안에 과자의 그 바삭한 식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몬드 초콜릿 딱씹었을때그 아몬드가 와그작 이렇게 깨지는 그런 맛 냉장고에서 쓰면 더바삭했을 건데, 어디 찬장이 넣어놔가지고 조금 눅눅해졌대요. 음. 맛있다. 아몬드 초코 진짜 맛난데. 아, 어제 같이 샀어야 됐는데. 사실 아몬드 초코나 이 믹스 커피는 어울리잖아요. 얘는 아메리카노. 약간 아메리카노 진하게 타 가지고 쌉싸름한 맛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다음에 달달한 거 먹고 쌉싸름한 커피 한 모금 뜨겁게 먹어 주면 아. 되게 딱 어울리네. 얘는 얘도 달고 얘도 달고 하니까 더블로 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질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괜찮아 초코 포장지는 이렇게 좀 찌그러 놓으면 반쪽 같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입이 너무 너무 달아졌어 이럴때는 매콤한 거나 이런게 땡기는데 우리 라면 먹을 거예요 <웃음> 오늘 옷다 먹었으니까 콩콩을 맞추려면 라면이 인기 세상 잘만나 하루에 10개라도 응. 먹을 수 있어 난이에 후루찹쨰 후루찹쨰 맛좋은 라면, 라면. 깨루깨루 고춧가후다렷딱후딱딱딱꼬물꼬물꼬물꼬물맛좋 어. 라면 라면이 인기 세상 잘만나 나는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난 100만개 나는 억개 불을 쫙쫙, 불을 쫙쫙, 맛 좋은 라면. 히이